우리나라 때 문법책을 만들어 준 사람들이 일본사람들 최초로 중 초등학교 문법을 만들어 준 사람들이 일본 총독부에요총독부에서 만드니까 어떻게 되겠어 우리가 만든 문법책이 아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일본사람들이 발음하기 어려운 건다빼다 다 빠졌어 다 빠졌어 거기는 받침도 없잖아 기무치 다빼 그냥 무조건 다빼 그래가지고 24자를 가지고 초등학교 문법책을 딱 만들어 놔버리니까 그냥 그게 지금 와서 보니까 어려워서 빠졌는 줄 알고. 그랬죠. 어려워서 빠졌는 줄 알고. 오해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냐면 소리와 문자를 뺏겼는데도 모르는 거야. 왜? 그만큼 우리가 능력이 안 됐던 거죠. 당시에. 문법적도 없지만 또한 가지는 뭐였냐면 국어라고 하지도 않았어. 우리 한글을. 왜한글이란 이름이 나오냐. 국어가 이미 들어와 있어. 일본말이 국어였어요. 그래서 그 국어라고 호칭을 못한 거야. 그래서 일반 사람 누구는 한글로 해그래서 오늘까지 한글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책은 국어라고 되 있지만 뭐 생각이 많잖아요 응경영가 뭐냐면 입술에다 가볍게 대라는 뜻이야 근데 이렇게 되니까 한글 학자들이 이걸 어떻게 하냐면 푸푸푸푸 이래 입술 가볍게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나는 해석을 그렇게 한게 아니고 윈입팔로 이로 아랫 입술을 살짝 대는 거야푸푸 해보세요 푸푸친 예. 아버지야 부친는은못 알아들어 아까 출발 추바 못 알아들어 추바 아아 S발음이 해야 돼 금방 알아 들어 때부터 맞아요? 오그닥그덕하앞아 평화 있어야 되는데 아무튼간에 이렇게 입술이 닿고 안다에 따라서 중국사람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이게 조선사람들이 중국어 배울 때 쓰는 교재였어 교재를 보니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 그러니까 어때요? 와 이렇게 중국어를 배워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교재를 만든 거. 이렇게만 이렇게 중국어를 배우는 스타일로 만든 거. F 발음만으로 하는 뜻이야. 그래서 후친 이게 우리 가까운 조상들 다 F 발음도 쓰고 R 발음도 다 썼던 거야이 놀라운 사실은. 후민정음헬레본이라고 하는데 후민정음 어떤가라는 하는 설명이에요. 설명인데 거기 이렇게 보면 점 하나 전두개 이런 게 있어. 점이 있죠? 이게 중국에서 말하는 성조라고 하는 거고 인터네이션 사성을 들어가 있어 즉 뭐냐 조선시대는 우리나라 모든 언어에 중국에 지금 쩔는 것처럼 성조가 사성이 딱 있었어 성조가 있니까 으 그걸 표시를 어떻게 세종대왕이 점 하나 전세 개, 전네개 네 가다가 점을 너무 많이 찍으면 더덕더덕 할까봐 점 없는 것도 포함한 거요점 없는 거는 나중에 발음이 있잖아요점 없는 거 하고